랩성인 로... 오산지노. 오산. 엉덩이가 들 정도로. 차가 너무 뜨거워서 바로 못 타고. 네. 맞아, <웃음> 오늘 <나좀 웃음> 했지. <웃음> 땀이 많이 나네요. <웃음> 어후에 땀이. 그래서 저도 약간 MBTI가 지 아이라 언제, 언제 한번 해보지? 라는 <웃음> <웃음> 생각을 지금. 두개 소개가 됐을 어요 루트는 없고요. 그 유튜버로 노래 좀 찾아서 출근해요뭐 뭐 출근길에 듣는 노래 뭐 이런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것같니다 이런 걸좀 관심 받는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이런 건안 하고 싶었고 좀 그때는 말씀하셨잖아요 올랐는데 또 말씀을 하셔서 아 이번에 네.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재훈 선수뭐 재훈이랑 같이 막이게 혼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도 이렇게 누구랑 같이 하면은 그래도 맞은 못해 하는 정도 그 <웃음> 그런 것만 신경 씁니다 잘못 주고 따라 하는 것만 조금 아 그거 했네요 와그 울면서 했어요 그거 <웃음> 하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앞에서 막 카메라 있고 직원분들 막네 다섯 분 계시고 막 하니까 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네, MBT 해봤습니다. 어뭐 뭐로 나? ISFJ인가. 많이 덥더라고요. 더운데, 일단 작년 여름에는 제가 경산에 있었거든요. 경수산이더 훨씬 덥더라고요. 자동차 사고 대발 예, 구간입니다.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운동이 끝나고 차를 타면 엉덩이가 들 정도로 차가 너무 뜨거워서 바로 못 타고. 그랬는데 지금 지금 좀 많이 더워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적응을 못 하고. 거. 제가 땀이 또 많아서 대구는 거기 좋아합니다. 저기 일통 네, 거기 저 거기 좋아요 진짜 맛있던데.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속도를 속도 줄여달라고요. 250m 앞 <웃음> 시속 아, 50km 그냥 구간입니다.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뭐 면바지 뭐 이런 색깔 단색 좋아해요. 땀이 많아가지고 검정 긴 거. 아, 이런 거 땀에 젖어도 티 많이 안 나는 거 그런 거네 절대 회색 하늘색 이런 거 <웃음> 파랑색 그색 그냥 에센스 같은 거좀잘 바르려고 하고요 최대한 빗질을 좀 자주 하고 그 말고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날도 더워지고 긴 머리를 좀 오래 해서 이제 조금 아 관리하기 좀 힘들다 라는 생각에 자르게 됐습니다 바가지 머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안해본 안 머리 한번 해보고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미용실 가서 근데 머리 자르신 분가? 요 네. 서울쪽? 네. 서울쪽이요. 네 있어요. <웃음> 네, 창원 사진는데 근데 그렇게 잘안 나온 것같아가지 비슷하긴 한데 인터넷으로 보고 찾았어요. 약간 넷플릭스에 뭐백종원에뭐 뭐그 방송하는 게 있는데 지역 가서 밥 먹는 게 가서 박재범 씨가 이제 한 머리가 있었는데. 약간 어, 이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건데 조금 그렇게는 안, 안 나오고 그 영화 퓨리 아세요? 네. 그 전쟁영화라고 전쟁 있거든요? 구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머리랑 비슷하게 된것 같아서 잘 어, 나름 안 하던 스타일 한번한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멜로디나 이런 게 쉽고 따라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기억이 나는 게잘 없는데 태국이거 태국이께 그래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잘안나요지금 <웃음> 들으면 나, 나는데 <목소리> 삼성의 오산지. 오산지. 맞아요. 네. 안타 홈런 시원하길 빰빰빰빰 맞죠? 네. 땀이 많이 나네요. 선대인 품은 또 괜찮은 것 같고. 흰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어제 도착해서 봤는데 1.5km 앞 시속 80km 어, 같아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잘안 돌아다녀서 집에서 넷플릭스 보, 보고 이런 거 자고 그의 우리는 이 넷플릭스 아니, 아니었죠? 아니 맞아요? 그것도 재밌게 봤고요. 300m 앞 시속 주의하십시오. 한 이야기 나와서 김유한 이야기 오늘의 집 마, 맞죠? 오늘의 집 맞나? 네. 종이의 집. 네. 아이의 집. 지금 딱, 딱 황나네요. 또. 아, 이거 뭐인테리어좀 많이 구경하시나봐요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얼른... 오해졌지아 덥다 <웃음> 어 후에 <왜> 땀이 <웃음> 어... 와기에 <웃음> 집하고요 <웃음> 브레이킹 배드라고 있는데 그것도 재밌게 봤고요 뭐다 괜찮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소금선진이 괜찮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스무 살 스물 하나 있던 해선 것 같은데 그거 바로 좀어렵고 피부도 많이 하였고 그때 하나의 스트 당시에 어린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관심이 더 어린 선수한테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죠? 어, 어떻게 그아니에지 그런... 쇠골 네, 네, 네. 밑에 있는데 계속 <웃음> 제가 몸매가 좋지도 않아서 문을안 벗는데 어떻게 잠깐만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웃음> 당황해가지고 아. <웃음> <웃음> <웃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살으나는 거, 이런. 지금이랑 맞는 것같아니 네.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킬리가 예, 네,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냥 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은 기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런 거 없고, 그냥 멀티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고, 오메가3 챙기고, 뭐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 작년에 헬멧을 써봤는데, 한 사이즈 작은 거는 너무 작고 헬멧이 모자처럼 조금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딱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넉넉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쓰는 게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적응은 다한것 같아요 오래 적응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좀 오고 퓨처스에 좀 그래도 있었고 또올 시즌 시작은 또 퓨처스에서 캠프를 시작했고 그래서 퓨처스 선수들이랑은 되게 많이 가깝고 한데 캠프 일본에서 한 선수들하고는 조금 많이 가까워지지는 못했었는데, 시즌, 올 시즌 하면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처음하는 거는 다 많이 도와줬고요. 원석이 형, 자욱이, 헝곤이 형은 제가 상무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고 있던 선수여서 좀 편했고, 다 도와준 것 같아요. 뭐 성표도 그렇고. 자우기가 그냥 혼자 한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혼자 하더라고요 차이점 없어요 두, 두 선수 다 열심히 하고 되게 야구할 때 진지하게 하는 그거랑 차이점은 없는 것 같고 외모가 인수가 조금 더 낫다는 것 같아요 <웃음> 어, 김인 선수 이 영상 보면 좋아하겠는데 <웃음> 아버지가 또 야구도 좋아하셨고요 사촌 형이 또 야구를 하고 있어서 같은 학교에서 저랑 이제 다섯 살차이 나는데 사촌 형하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제 사촌 형이 6학년이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야구장 같이 따라다니다가 학교 수업 끝나면 야구장 가 거기 어, 학교 야구부 가, 가가지고 그냥 놀고 간식 먹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한것 같아요 야구 중고등학교 때요 <웃음> 중고등학교 때 유격수 봤죠 뭐 초등학교 때는 상도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격수 봤고 잘하는 선수도 아니었던 것 같고 수비만 조금 이쁘게 했던 것 같고 <목소리> 아,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 슬럼프 되게 자주 하요. 슬럼프가 맞나요 <웃음> 자주 와서 방하면서 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슬럼프 극복하는 게 누구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잘 빠져나올 때도 있고 슬럼프가 길어질 때도 있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하면서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좋아지고 좋은 나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안 했는데 조절을 하려고 했죠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올때좀 많이 살이 찐 상태로 왔기 때문에. 저는 막 크게 막 쪘다 이런 걸 몰랐는데, 이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와, 많이 뿔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 겨울에 조금 쉬면서도 먹는 거좀 조절 좀 많이 하고, 살이 많이 안찐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빼려고 막한건 없는데, 먹는 거만좀 조절하니까 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절이. 뭐제 생각으로는 타격 쪽에서 좀 변화를 준다고 줬는데, 친구였던 양성호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레슨장을 운영을 하는데 구간입니다. 그랬어요 성호한테 나좀 오래 어, 좀 마지막인 구간 느낌으로 구간입니다. 타격을 하고 싶은데 조금 어떻게 변화를 줘야겠냐 조금 전 바꾸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치는 거를 좀 약간 원래 치던 거보다 약간 좀 올려서 치는 그런 걸로 조금 연습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고 있어서 일단 저는 땅볼만 안 치려고, 땅볼이 워낙 좀 많아서, 주자 있으면 최대한 좀, 수수, 공, 좀 밑을 타격을 하려고 하고 하거든요. 아니, 등번호가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게 없어가지고요. 3번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31번보다는 3번이 좀날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네. 1번 올라와서, 문학에서 한경기도 옮기고 나서 해서 기억이 남고요. 올 시즌은 하나의 글쓰 경기가 좀 기억이 많이 네. 오늘 친. 네, 그날 경기가 정말 좀, 좀 얼떨떨했어요. 좋으면서 조금 얼떨떨하고, 생각은 조금 해봤어요. 저희 지금 선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걷기 한 다음에 손가락 자하는 거. 이제 그거 하, 하고 생각한 거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W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MBTI가 아니라 언제, 언제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계속 이렇게 해와서. 뭐 혼란스럽고 그런 건거 없어요 안 하다가 하면 혼란스럽지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이제 해와서 야구를 혼란스럽진 않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유격수에서 먼저 파고 3루 하든지 2루 하든지 뭐 이렇게 하루하루 좀 바빠서 하던가, 하던가 그렇게 하고 내야수가 좀 어렵다고 해요 내야수끼리도 아, 뭐,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아무래도 경기하면서 뭐다 긴장하고 어렵고 그포지션에 힘들겠지만 내야수라는 위치는 좀 긴박한 상황도 많고 순간순간 바꿔야 되는 그런 위치들도 포지션도 있고 주자가 이제 스0 0 포지션이나 이렇게 나가 있으면 강한 타고나 뭐 어려운 타고 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긴장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지찬이나 이렇게 만나면 아 내야 힘들다 막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고요 뭐 그런 얘기만 좀 합니다 좀 까다로운 타구 같은 거 처리했을 때 행복 그런 게 있어요 파인 플레이 뭐 슬라이딩 캐치 뭐 이런 거 좋지만 좀 어려운 바운드나 이런 거를 조금 잡았을 때 그런 기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했을 때는 약간, 약간 한창 사, 삼성 왕조 시절 뭐. 지금 이 라팍 쓸때 말고 그 시민 야구장 쓸때 그때는 어, 경기하기 싫었죠 경기하기 싫었어요 진짜 공격력도 너무 좋고 투수력도 너무 좋기 때문에 까다롭다 중간입니다.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조직적인 느낌이었고, 되게 무서운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조금 많이 부, 팀이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 와서 보면은, 부드러워지고 되게 편한,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 목표는 없고요. 그냥 제가 한번 다쳤어가지고, 운동선수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또한번 생각을 하면서, 안 다치고 그냥 끝까지 서풍 역할 하면서 시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왜 네, 제, 재밌게 잘한것 같습니다 땀을 좀 많이 흘렸는데 재밌게 잘 했습니다 어, 지금 같은 모습 조금 잘 유지해서 체력 관리 잘해서 유지해서 지금 같은 모습 며, 좀 오래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해야 <웃음> 돼요? 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지 이거? 哈디大 <웃음>